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보험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고지무 의 위반으로 해지시 안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때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는 약관규정은 무효이므로 암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99가하 2056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, 망인은 1996년 1월 23일부터 같은 해 2월 6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F위원에서 지방간및 12지장 개실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, 1997년 2월 3일부터 위보험계약 체결 시까지도 위F위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,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위티가 지방간 등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. 망인은 1998년 1월 13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지병원에서 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6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99년 8월 9일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시 망인이 지방관을 앓는 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보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한 것이긴 하나, 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, 한편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,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 하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를 제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